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서 있어 볼래요? 아 그걸로 <웃음> 내리는 거예요? 네네 여기 서 있어 보시죠. 아 이걸로 내리는 거예요 이거? 네네 그걸로 내리는 겁니다. 어 근데 네, 아저 아까 유령일 때 이거 안 떴는데? 어저 근데 왔는데 이거 진짜 미션 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아 미션 아 여기서 미션 할수 있어요 여기서? 내려보시죠 피 아! 피해 볼게요 내려보시죠 어 <웃음> 진짜. 내렸네. 아, 진짜 내렸네아 진짜 네. 내려는데. 어. 나사람데나살람인데이는데 잠깐만, 나 살았는데? 살았는데? 나 살았는데? 네. 잠깐만. 네. 이거 누구예요? 잠깐만. 누가쓰어거나 어? <웃음> 아, 이거 이거 천장에서 떨어졌는데. 사람도. 나한 <웃음> <쓴> 거야? 따아오지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말랬는데 계속 따라와서자아 버렸습니다. 사람거 하지 말라고데 니님 맞고 죽은 거아니야그 전등? 아니 <목소리> 아니요. 이거 제가 맞을 뻔 했는데 맞기 바로 전에 막불주님이 신고 눌렀어. <목소리> 나 케찹 봤는데 뭐지? 케찹 대고 신고 눌러서 취소된 거 아니에요? 반정? <웃음> <웃음> 왓슨 네이더스 저 바보예요. 셋 중에 누가 사모 이술한 거야. <웃음> 왓슨 님이시네. 너무 대놓고 썼어. <웃음> 최소 우리 두명이란 소리야. <웃음> 근데 왜 사냐 이게. <웃음> 어, <웃음> 어 저거 올... 왔스 놀이다, 왔스 놀이다, 왔스놀이야 여기 있다 여기 왓스리야 놀이다, 왔스놀이야왔스놀이야 조심해 여기서 죽어! 여기서 죽어! 이코님 이코님 이코님 네? 네? 다들 여기서 뭐하시죠? 이코네 왓슨님 전기사보 아 그럼 왓슨좀 잡아먹을 할것 같은데 왓슨이랑 바보랑 네이더스 아까 여기서 미션했어요 미션하자마자 5초 뒤에 바로 어, 떨어졌어요 저 아니야저저보고있었어아낮잠이다 잡을까 여기서? 어 왓슨님이에요 왓슨님 갑자기요? 어? 여기 좀 죽어요! 아 여기 닮은 있어! 여기 죽어요! <웃음> 아니 잠깐만 아... 저 근데 할 말이 있는데 네 사보 터질 때 휴게실에서 터졌는데요? 휴게실? 네 휴게실 짱금비 아... 어떤 사람이 용의자 중한명이잖까 아버님이네 아니에요 아 예. 네. 그쪽에서 본것 같긴 해요 저 마당에 있었어요 저 복도에서 봤는데 아, 아버님 직업 뭐예요? 함정이요 바보행님 찍으시면 됩니다, <웃음> 여러분. 네, 잘 가세요. 와. <웃음> 아, 놀리면 맞죠? 아, 나 영매사라니까? 땅들리에 4명 중에 2명이 오리였어. 아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니에요. 아이, 거짓말을 왜 이렇게 못해. <웃음> 아, 서로 똑같은 생각했네. <웃음>